예수님을 기다려요 u e 사 k i 도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서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주세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예수님 u m 도록 나의 마음 움직이도록 예수님을 기다려요, 손을 사무엘도 기다리고 있었지, 여기서 듣고 있어요, 말씀하세요. 기다려요, 기다려요, 내가 여기 있어요.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. 기다려요, 기다려요, 예수님.